다시 생... 행... 생막가 행마? 음, 생기고 네, 이는요또 다시 생기나요? 인도? 인도 생겨요 아, 어, 그렇군요. 행막가 이 다시 생기는군요 네 그리고요? 그리고 이게 나눠져야 되니까 아, 어쨌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군요. 뭐가요? 뭐가 밖에서 안에? 아, 뒷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요.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나눠줘요. 그렇군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건강하신 영소 구독자 여러분, 꿀지에서두달 그 만에 일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 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,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.